아 진짜 귀여워 이번 겨울의상이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아기지입니다와 근데 이거 진짜 나 성깔이 더러워 보인다 애가 진짜 애가 성깔이 더러워 보여 건들면 야라란다 하하하딱 <웃음> 맞는 표현이야 건들면 뭡니다 아 진짜 귀여운데 이거 버츄얼로 만들어볼까? 어 아, 디자인 괜찮은 것 같아 아 쪼스님 너무 마음에 드나봐 푸사한데 고꿀 앞으로 저를 열심히 홍보해 주십시오 <웃음> 왜? 이렇게 장사하는 거야, 다들! 이걸 바로 똑똑하게 장사한다, 그러는 거야! 이용할 수 있는 건다 이용해야 된다고! 부려먹으시네, 아유, 아 부려먹는다니요! 이거는, 이거는 정당한 선물을 드린 그거로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지! 절대 노리고 한게 아니라는 점? 저를 막 이상한 쪽으로 막 몰고 가려고 막 그러시는데, 그러면 뭘 받아요! It's o o